조선 최고의 거상 임상옥은 수많은 전설을 남겼다. 그는 조선인 최초로 국경지대의 인삼무역 독점권을 확보하였다. 그를 시기한 중국 상인들이 인삼불매운동을 펼치자 임상옥은 제가없을못 받고 팔 바에는 불태워 없애버리는 게 낫다. 면서 인삼을 불태웠고 이를 본 중국 상인들이 기겁을 하면서 원가의 10배 가격에 인삼을 사들이는 바람에 임상옥은 막대한 재화를 벌어들여 모두 백성을 위하여 베풀었다고 한다. 임상옥이 거상으로 명성을 떨치던 어느 날이었다. 하늘에서 매한 마리가 날아와 마당에서 어미 닭과 함께 모이를 쪼아먹던 병아리 한 마리를 순식간에 낚아채 날아갔다. 만히이 장면을 지켜보던 임상옥은 서둘러 갖고 있던 재산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밑에서 일하던 상인들은 모두 의아해했다. 아니, 매한 마리가 병아리로 훔쳐갔다고 재산을 정리하신다니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자 임상옥은 지금까지 하늘은 내가 돈을 벌고자 하면 한 번도 도와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 내 재산은 하늘의 도움 없이는 이루지 못했다. 비록 병아리 한 마리라 해도 내 재산이다. 이를 내가 훔쳐갔으니 재산을 저보라는 하늘의 경고가 아니겠는가. 이후 임상옥은 거상자리에서 내려와 빈민과 시주로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장도를 꿰뚫고 있었던 임상옥도 한때 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었다. 조선시대 개영배라는 술잔이 있었다. 이 잔은 술을 적당히 담으면 문제가 없지만 7알 이상을 채우면 그 순간 술이 모두 밑으로 흘러내려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다. 넘침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뜻으로 개영배라고 불렀다. 이 잔에는 비극적인 전설이 담겨 있다. 전설의 도공 우명옥은 탁월한 재능으로 눈방석에 올랐지만 그만 주색잡기에 빠지고 말았다. 매일 기방을 드나들던 그는 형편없는 도자기만 만들다가 전 재산을 탕진하고 주정뱅이로 전락하고 말았다. 세상이 그를 외면하자 마지막으로 자신을 가르쳐준 스승에게 찾아갔다. 제발 한 번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스승이 다시 우명옥을 거두자 그는 오랫동안 두문불출하고 작품에만 열중하더니 마침내 스승에게 작은 잔 하나를 만들어 바쳤다. 바로 개영배였다. 자족하지 못하고 넘치면 모두 잃는다는 우명옥의 깨우침과 장인정신이 담겨있는 술잔이었다. 개영기원 여의동사, 가득 채워 마시지 말기를, 너와 함께 죽을 수도 있다? 참 흥미로운 술잔이다. 임상옥은 전설의 술잔 개영배를 갖게 되었으나, 그참 뜻을 알지 못했다. 이 세상에 가득 채워서 마시지 않는 술잔이 어디 있으며, 또 어찌 술잔이 주인과 함께 죽는단 말인가. 임상옥은 개영배의 경고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개영배의 술을 가득 달았다. 그런데 술이 술잔의 칠라를 넘기만 하면 번번이 술이 사라져 마실 수가 없었다. 급기야 임상옥은 화가 나 이런 요망한 술잔이 있나 라면서 개영배를 던져 깨뜨려 버렸다. 그러자 그 순간 개영배에 자신의 혼을 불어넣었던 도공 우명옥도 개영배와 함께 목숨을 잃고 말았다. 가득 채워 마시지 말기를 너와 함께 죽을 수도 있다. 는 개영배의 문구처럼 우명옥이 죽자 임상옥은 크게 뉘우치고 개영배를 마음의 술잔으로 삼아 욕망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경계하였다고 한다. 옛날 보부상들은 상단을 꾸려 장사를 떠날 때 천은상 길진 즉먼 길을 나서는 오늘은 하늘의 은혜를 받은 최고의 길일로 장사가 잘될 것이다 라고 적힌 깃발을 앞세웠다 또 개성상인들은 장부를 기록할 때 하늘의 은혜를 성실히 기록하였고 거짓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의미로 천은상 길진이라고 썼다 내 이름 길진도 천은상 길진에서 유래하였다. 나의 외할머니는 조선의 마지막 상궁 출신으로 은진송씨 양반이셨지만 외할아버지는 중인 출신 개성 상인이셨다. 외할머니는 이를 부끄러워하셨지만. 외할아버지가 서울 진고개로 종이를 납품하러 상단을 출발시킬 때마다 앞세우셨던 깃발의 글씨, 저은상 길진을 기억하셨다가 그 정신을 이어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 이름을 길진이라고 지으신 것이다. 나는 외탁한 개성상인의 피와 친탁한 종교인의 피가 모두 흐른다. 비록 조부께서 세우신 보천교 11전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지만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무형의 문화의 십일전을 천은상길진 정신으로 다시 짓고자 한다. 하늘이 도와서 매일매일 사업을 번창하게 하소서란 의미의 천은상길진이야말로 우함선언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